겨울이라 그런지 엔지 김치 전이 먹고 싶어서 지금 좀 해서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소금 조금만 넣고 연하게 살짝 살짝만 해쳐줘요 묵은지 국물이 들어가면 짜니까 좀 조금 짜고 잘게 썰어야 돼 청양고추 3개 좀 먹으면서 매콤한 맛을 느끼게 꽃을 좀 이렇게 다져주고 밀가루 한컵 감자 전분 이건 옥수수 전분물 너무 많은 거 아닌가? 안 맞나 진짜 물 많이 었나 많다니까 음. <웃음> 응? 어, 뭐. 이게 안 맞는 건가? <웃음> 더 넣어야겠네? 응아 음. 이거 물을 붓다보니까 너무 많이 부었네 대책 없이 붓다보면 이렇게 으흠. 됩니다 <웃음> 또 추가로 또 넣어야 되네? 아?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응.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파티해야 되는 거야 음, 조금만 부을걸 또, 또 마지막에 또다 오시락을 해야겠는데? 응? 아지마에또다오시 얼마 안많아 이게 물을 너무 많이 부어서 밀가루를 한두 숟가락 더 넣어야 되겠어 다른 건안 넣어도 되나? 응 음. 이만 넣으면 돼 계란을 한두개 넣어주고 다 됐네 이게 지금 딱 해먹기는 딱 맛있을 것 같아 굴이랑 음. 맛이 되게 음. 맛이 좋았어 맛있었지 어, 삼삼하니 이게 어, 음. 맛있었어 이렇게 놓고 음. 어, 이 굴을 이대로 넣으면, 이렇게 불러다니고 좀 그러니까, 다져서 넣으면은, 이, 향이 골고루 퍼져가지고, 맛있더라고. 다지니까 맛이 골고루 퍼져가지고, 이제 붙이면 돼. 음. 부침개는 부치면서 먹기 제일 맛있어이 후라이팬에 이렇게 리가 나. 이, 지금 이거 하나도 더 주더라고. 지금은? 응. 그때도 뭐더준 거잖아. 응, 누나네보다 우리가 우리 상태 하나 더 줬대. 근데 지금은 또 하나. 또, 또 하나 더 줘? 응. 먹어볼까 시식? 음? 음? 딱 맞다 한. 응. 응. 응? 맛있어. 응. 어. 반죽이 좀좀덜 덜, 되게 하면은 이렇게 좀 부드러워. 그, 반죽이 되면은 좀 뻣뻣하고. 금방 다 응? 하나 금방 다 먹어버려. 하나 금방 다 먹어버려. 너무 좋지? 응. 확실히 불이 들어가니까 고소고소하네. 응. 이게 부침에는 원래 침개면서 먹은 게 제일 맛있는 거야. 응. 원래는 이렇게 찍찍 찢어먹어야 되는 거야. 그치? 응. 맛있어요, 맛있어. 아, 맛있어. 막걸리 한잔딱 먹으면 좋겠다, 여기다가. <웃음> 배부러, 배부러 배부러 그래? 음. 배불러, 배불러고 하는데 배불러 그래? 배불러 먹은 것이 배부른 것 같네 음. 닭갈 그냥 찌 응? 닭갈리 찐다고 해 뜨거워 먹는 거야 <웃음> 뭐 많다고? 응? 네. 많다고 네. 없잖아 밥한 벌치니까 끝나네 <웃음> 아, 이거 하나씩 하면 얼마 안돼 양산 응. 안... 앞에 두두두 두, 두, 두, 두 개씩 먹으면 없지 뭐? 많이 들어가 <웃음> 부치게갖고 나는 다 먹었어 나도. 배가 너무 부르네 응. 이렇게 부친 게 많이 먹게 체비다 응? 응. <웃음> 체비 여기 두개 두개 있는 거다 먹고 그래, 맞있어 있어서 다섯 팔을 먹었어요. 어떻게 물었어? 요 물은 한 700ml만. 물방울 딱 맞았다. 700ml.